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입양하시고 돈을 쉽게 버는 법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께서 입양하세의 돈이 딱히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돈 많이 있어봐도 지금 딱히 쓸데가 없잖아요 그쵸?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무려 93,670원입니다. 제가 입양해서 시작한 지 대강 이 아이디가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입양해서 올린 영상이랑 다른 아이디예요.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로 입양해서 시작한 지는 얼마 됐죠? 5일 됐나? 5일, 6일? 아 5일, 6일은 아니다. 그래, 한 15일, 15일 정도 됐겠다. 15일. 음 그 기존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셨던 분들 아실 텐데요 그때 아이디랑 다른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로 일부러 찾아갔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돈 빨리 버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처럼 이게 돈을 벌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한테 진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버는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직접 일부러 새로 아이디를 파서 내 돈을 벌어온 거고요 자 일단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는게 그거겠죠 둘중 하나지 아니 이거 돈 어디 어디로 가야 제일 돈이 많이 벌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제 이 돈을 빨리 벌수 있는지가 문제겠죠 자 일단 돈을 벌 때는 제일 여러분들 중요한게 첫번째가 요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움직이실때 그 성인이 아니고 아이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펫은 꺼내놓고 다니셔야 합니다 자 일단 펫을 무조건 꺼내놓고 다녀야 되는 이유는요 펫이 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펫이랑 이 꼬마랑 동시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샤워하고 싶어서 같이 나왔잖아요 그쵸? 렇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같이 안나옵니다 어린아이일 경우에만 같이 나오고요 어른일 경우에는 아, 어, 뭔 소리야 어른일 경우에는 팬만 등장을 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샤워를 하러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시면은 안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최대한 빠르게 돈을 벌고 최대한 편하게 돈을 버는, 돈을 버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이때 샤워하러 가고 음 막 어디 뭐물 마시러 가고 이러는 건 정말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많은 분들께서 돈 버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캠핑 잠을 자면서 캠핑을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자 만약에 저는 방법을 딱두 가지로 정했어요 첫 번째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그냥 가만히 가만히 있을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재워놓고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냅두는 그런 방식이 첫번째구요 음 그리고 두번째는요 어 뭐야 두번째는요 캠핑이랑 여기서는 잠만 하는거고 두번째는 아까 여기 왔을때 먹을거를 가져가는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먹을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. 자이 마시멜로를 패시랑 자기한테 자기가 배고플 때, 패시 배고플 때 계속 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 학교 그리고 어뭐 병원 같은 경우를 계속 다 갖다 주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아, 아시겠죠?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입양하세요 우리 게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에 뜨는 거 모두 다 해주시면 되고요 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아껴서 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갖고 오셔서 최대한 아껴서 어 최대한 돈을 어 아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도 필요하잖아요 물은 집에서 정수기를 설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놓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막돈 버는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좋은 점이 뭐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나름님 이거 입양하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놀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럴때는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안쓰는 팻들 그리고 레벨업하지 못했던 팻들을 키울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될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팻들은 대부분 어... 이렇게 어른으로 되어 있어요 네... 모두 어른은 아니고요 에헤 대부분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팻들,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동물, 어, 강아지가 네마리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강아지를 네마리다 키워서 네온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라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..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온도 만들고 싶고 돈도 벌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른이 아니어도 돈 벌어지나요? 어른도 돈 벌어집니다 근데 어른으로 하게 될 경우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친구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른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어린 친구가 한명 있을 거예요. 이런 어린 친구를 픽업하면 이 어린 친구의 그 배고픔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어른 친구, 우리 어린 친구일 경우에는 최대한 이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어른일 때 이렇게 친구로 진행을 하면 좋은 점은요. 뒤에 안기는 것, 그리고 앞에 안고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한 번에 펫까지 포함 3명을 동시에 할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돈 버는 방법 여러분들 확실히 쉬, 그막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. 우리 여러분들께서는요. VIP 서버, 입양하세요 VIP 서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 그 돈도 안 들어요. 입양하세요 VIP 서버는 돈도 안 듭니다. 우리 여러분들 VIP 서버 하나 만드셔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어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어린애로 펫 열어서 혼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백나른이었고요.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입 때문에 입에 상처가 나서 말을 잘 못하고 좀 버벅인 점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. 백나른이었습니다.